안녕하세요. 한글정쌤 단어 공부 시간입니다.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단어는 비읍받침이 사용된 한글자 단어입니다. 먼저 그림을 보고 아는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한글과 영어를 보면서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. 밥밥 밥. 삽 a 탑. 탑, 탑, 컵, 컵. 톱, 톱, 집, 집, 10, 10. 탑, 탑. 입, 입. 즉, 즉. 이번에는 한글을 보고 먼저 읽어 보신 다음에 영어와 그림을 보면서 저를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입입집집 집. 탑 탑, บทับ 집, 톱 톱, top, t <restorka>... 삽, 삽 지금까지 한글정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